안녕하세요. 에어플럭트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독일어 시간과 관련된 좋은 표현 문장 하나 가지고 어,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Erst wenn du die Zeit b e h e r s c h t bist du nicht mehr an sie gebunden. Erst wenn du die Zeit b e h e r s c h t bist du nicht mehr an sie gebunden. 그러면 차분히 한번 어떤 표현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어, a s k d 빼고, when do decide behest? 이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when 하면, 뭐뭐 뭐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when 뭐뭐 한다면, when 이 이끄는 문장은 내뱅 자체라서 항상 동사가 그 문장에 이렇게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behest. behest의 동사 원형은 뭐냐면, behestion이에요. b e h a s i o n 해서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있 지배하다, 뭐 굴림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하다, 굴림하다 이렇게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의미 되겠어요? When, 뭐, 뭐, 한다면, 너가, 너가, 너가 시간을 b e h a s h e 두기 때문에 지금 약변화를 한 겁니다. When do decide b e h a s h e 너가 시간을 다스린다면, 너가 시간을 지배한다면, 근데 앞에 에어스트가 있잖아요. 에어스트가 있으면 이제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 에어스트를 뺐을 때는, w e n d u decide f e r hasht, 너가 시간을 지배한다면, 이런 뜻이 되지만, 에어스트가 붙으면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너가 시간을 지배하고 나서야, 너가 시간을 지배한 그때서야,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떻게 의미가 변하는지 알겠죠? Erst가 붙으면. Erst는 그 erst 가 붙으면 erst 는그 erst w h i t d i t 이렇게 해서 서수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에서 이렇게 부사로 쓰인 경우에는 s t 뭐, 뭐, 그때서야 너가 시간을 다스리고 나서야 너가 시간을 다스려 다스리고 너가 시간을 다스려야 그때야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erst wenn du dich b e h e r s t As t r e v e n t e d the c h i l e t e h a s s 너가 시간을 다스린, 다스리면, 너가 시간을 다스린 그때서야, 너가 시간을 다스려야. This to need to m e an excuse. Need to m e h e 하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못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스트. 이기서 주도 맞지? 너는 더 이상 니시트메야. 더 이상 개분든. 개분든의 원래 동사 원형은 뭐냐면 빈덴이에요. 빈덴. 빈든. 빈덴은 무엇 무엇을 묶다라는 타동사 묶다. 어디 어디 뭐 아니, 넥타이를 묶다 아니면 어디 기둥에다가 나뭇가지를 묶다 이런 묶다란 뜻인데 이거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빈든 현재형 반트. 그다음에 과거분사가 개분든. 이렇게 돼있는데 어, 독일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PP, 어, 과거 분사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이렇게 문등 같은 경우에도 이 동사로 쓰였다기 보다는 이 PP가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요. 그래서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엇 묶인. 원래 빈된 자체가 무엇을 묶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묶인. 어디 메인. 구속된, 묶였으니까 구속된. 이런 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이상 묶이지 않는다. 어디에? 안지. 이때 이 지는 앞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그래서 너는 더이상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 할때 이때 아니라는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 아, 안이라는 전치사를 쓰는구나 해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다 보면, ask, when did the child b e h e s h 비스듬히 틈에 앉지게 분. 너가 시간을 다스려야 그때서야 너가 시간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때는 비스듬히 틈에 앉지게 분. 너는 더 이상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그러면 이제 따뜻한 3월 중순이 돼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좋은 봄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r 스 아, 피더잇!